아휴 자 오늘은 또 다른 니온바시라는 포켓몬 센터의 가오레2 메자스터를 한번 즐기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샀잖아요 이거를 사가지고 이게 그 거다이맥스 시키는 뭐 기계인 것 같은데 지금 사용법을 보면은 뒷면에 갖다 대면 이게 거다이맥스화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지르는 게 거다이 피카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루카리오랑 에이스번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은 좀 다르다 제가 거다이맥스까지 한번 써가지고 진화시켜서 애들 한번 싹 잡아 해볼게. 일단 오늘의 운세 체크 한번 해볼까? 가볍게 한번 저의 운빨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무지성으로 뽑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자자자자자자자 오늘은 다르다 오케이 무릎 두 개나 떴어? 바로 100원 100원 아닙니다 이거 1,000원이에요 하나에 자자자자자자 두 가지야 3, 2, 1, 짠! 물음표! 물음표! 물음표! 어서 처음때야! 처음이야! 처음이야! 어사성이네 얘도 그그 그 스타팅 지난 거잖아요? 그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? 한번더 해봐! 오늘은 좀 총알 좀 넉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! 자. 오사성이 나왔는데? 오성이또 나왔다? 아니 오늘 날인가? 운이 아주 좋아! 아저 물음표 한번더 봐야겠어 나는! 아 야 이거 이러다가 다 쓰겠다 씨. 어? 씨. 마인맨 가라르 버전 아니야? 아돈다 빨리네 결국 2분의 1 확률이야 3, 2, 꽉아두개 <끝> 중에 하나를 못 맞추냐 아 결국 5천원 써버렸네 레전드다 이거 뭐돈순상나 그러면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한 판당 1,500원이니까 이거 얼마나 사라지는 거야? 어? 뭐야? 왜돈 먹었어요? 아니 저기요! 아니 돈, 돈, 돈아 먹혀가지고 못 뭐, 뭐 뽑았어 물음표 제일 중요한 거를 자 이번엔 바로 한번 배틀해봅시다 어제하고는 다릅니다 나오성이 벌써 꽤 많아요 제가 못뭐 뽑으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자스터 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한카리아스는 한번 써봐야겠어요. 자 배틀 한번 해봅시다. 이번에는 거다임에서 한번 진화 해볼게요. 여기다가 대면은 거다임에서 진화한다는 것같은데 한카리아스 5성? 아 근데 한카리아스는 이거 지금 한, 난천이 있으니까 얘로 갑시다. 아우 아, 보스? 얘네 너무 귀여워. 이게 주르비온 진화 형태가 이름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이거를 사면서 줬던 피카츄로 바로 한번 소환해 봅시다 자 일단은 먼저 피카츄 놓고요 난천 한카리아스에다가 오케이 루카리오까지 자 가자 요 구성이면 아주 이길 수 있겠지 뭐 오, 이거 난천 포함돼 있는 한카리아스도 이거 5성짜리네 굳이 안 뽑아도 되겠다 아 루카리오 메가지는 없나 따, 따로? 오케이 자첫 번째 턴 아이고 니들은 귀여워 영아 근데 그 속성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곡성, 속성 신경쓸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잡아야 돼자 먼저 예 하고 거다이맥스 진화 한번 해보자 자 지금이야 거다이맥스 진화 전오오오오오어 이거 플러트 파워 해주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파워 올려, 파워 올려, 파워 올려. 아, 거다이 피카츄. 오! 아, 이게 이 거다이맥스 기계가 있으면은 파워를 풀어서 하나 더 해주네요. 이거 그러면은 파워를 좀 올리려면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네.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. 자, 나와라. 카츄!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! 거다이매스라 겁나 커 오케이 파워 업도 돼가지고 70짜리 노려 와 지쳐 어, 지쳐 지쳐 지쳐 마마 지쳐 한바한바컷 한바, 오케이 일레다리 커요미는 컷 해주고요. 어, 반드시 한명 잡는다고? 나 있잖아, 5성 뽑았잖아, 이미. 보면은 이미 5성이 있어요, 저. 어, 어, 아자, 안다. 한 칼에서 소환하려고 했어야 되는데. 오, <웃음> 아니, 우와, 아. 어, 아, 뚜 같이 근데 너무 큰거 아니냐? 와, 피카츄! 자, 거대 한번 공격. 공개 시작! 거의 뭐 1억 볼트 느낌 오. 세다 세다 근데 뭐 나름 보스긴 하네 다음부터 나 한카리아스로 간다 공격 버틸 수 있을까? 자 몸빵해라 너가 피카츄야 진짜 이는 오케이 한카리아스로 갈게요 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미어그로지 미카 공격 이와와 와, 이거는 나, 난천이 같이 나오네. 뭐 트레이너 합 협동 공격하는 건가? 자, 일 설마 메가앙카리아스? 오! 가리아스 너무 간지다. 너무 멋있어 이거 미쳤다. 와, 나 정신 나가겠다. 이거 매자스가 빨리 나왔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이거 그냥 해, 게임만 해도 재밌는데 나중에 저, 이걸로 전설 뽑고 그러면 감동 지겠는데 오케이. 개 찬스. 아, 한 턴만, 한 턴만 버텨봐. 한 턴만 버텨봐. 다음 턴은 루카리오가 마무리, 마무리 진짜. 루카리오도 몇가지나 하나? 피카충똥카츄힘다 빠졌다용. 오케이. <목소리> 뭐타 어, 아 배틀이 아예 끝났나 보네. <목소리> 어, 어 보너스 타임. 보너스 타임, 보너스 타임, 오케이. 자, 포켓몬원 넣어서. 어, 오, 저 뒤에 뭐야, 저거? 아라기뭐뭐 뭐 있는데? 이리와 알로 알루 알로 아너너 거기서 수마치수마치수마치수마치수치로 와. 어안아 아! 어빛났어안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전술> 떴어 아! 내 전이 일본에서 전설이 뜯다니 여러분. 아니 내가 일본 와가지고 이거 뜰줄 몰랐네? 왔으니까 이거 얘네들 한번 다 뽑아보고 가자. 혹시 모르니까. 아, 엔테이 나온 게 끝인가? 저 뒤에 뭐한 마리 있었던 거 궁금합니다. 예. 너 누구니? 아까 살짝 실루엣 나왔잖아. 너 뭐야? 아이거내 돈.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. 일본에서 전설 엔테이 획득. 빨려. 이거 이거 어차피 그때 갖고 있어봤자 이게 한국에서 쓸 수가 없잖아. 애기들한테 줄까요? 똑같이. 엔테인은 기념으로 갖고 나머지는 제가 줄게요 그냥. 아 죄송합니다. 아 고래 하게 되면 이랬을까아 고래 고래 전부들. 아예예 예. 아와 아, 시 이らない는 에서. 예 예. 예 예. 아더잘 봐. 옆에 아기한테 줬어요?